너무 고민 안 하나? 결혼보다 <웃음> <더러우보다> 일이 우선이다. <웃음> 없어요. 이런 아, 네. 음. 것 같아요. 둘다 별로 안 좋아해서. <웃음> 네. 오리오정. 태어난다면? <목소리> <목소리>